1. 대화가 끊길 때쯤 일상적인 질문할 것 이티즈에게 잘 잤어? 뭐해? 밥 먹었어? 집 왔어? 는 영어 시간에 배웠던 헬로우 아임파인 땡큐에뉴? 와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이면서 중요한 질문들이니 대화가 막힐 것 같을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2. 이티즈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할 것 상상력이 부족한 이티즈는 대답하기 힘들거나 막막한 내용의 카톡을 보면 익십하거나 가만히 냅둡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단념합니다. 이때 상대는 이티제에게 뚜렷한 내용으로 질문하면 답변 을 확률이 올라갑니다. 예를 들어, 나 이제 밥 먹는다 맛있게 먹어라고 하면 이티제는 답장할 가치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땐 나 지금 밥 먹고 있어, 넌뭐 먹고 있어? 라고 하면 이티제는 답장할 내용을 생각합니다. 3. 일시패도 괜찮아 대신 전화로 혼내줄게 이티제도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익십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에 의미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티제가 잘하지 않는 전화를 선점해 이티제를 내 걸로 만드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잠깐의 통화로 한나절 정도 연락을 데려 놔도 되니 이 티제도 처음엔 뚝딱거려도 서서히 적응하면서 토마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. 오늘 시 청하주시 야유영